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지재권을 이용해서 친환경, 그리고 다쓸수 있는 종합적인 솔루션 회사를 추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에서 샴푸나 아니면 바디 로션 이런 거쓸때 처음에는 펌프 이렇게 누르면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나오거든요. 어, 이거 되게 불편한데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냥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그냥 아이디어 생각이 나서 어, 고민하게 됐습니다. 안에 어, 네. 어떤 탄성체가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 탄성체면 어떤 게 있지? 결국은 라텍스나 실리콘 둘 중에 하나인데 라텍스보다 실리콘이 훨씬 더 인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제조하는 데도 용이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실리콘으로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샴푸 같은 경우에는 한 많게 25% 정도 못 쓰고 버려진다는 라 통계가 있는데요 이노보틀 같은 경우에는 한 1% 내외로 다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외부 공기와 안에 있는 내용물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변성의 위험성이 없다라는 게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요. 결국 저희가 이제 버리거나 낭비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노보틀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을 전부 다쓸수 있기 때문에 바다로 버려지는 그런 내용물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 외용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외용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세척 공정 없이 재활용할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변리사로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 직업 자체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어,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항상 어느 정도 있었고, 이너보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이거는 한번 도전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라, 뭐,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생각했던 것들이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 그리고 아 이게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 양산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 이런 것들을 거치는 것들이 좀 어려웠고요 그걸 거치면서 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저희가 작년에 도전 케이스타트업에서 이제 대통령상 받았지만 대통령상을 받았던 순간보다 더기뻤던 거는 처음으로 예선 통과했다고 라 했던 이메일 받았을 때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 불과, 불과 반년 사이 일이지만 굉장히 저희가 초기 사업 단계였거든요 근데 그때 어, 그런 단순한 아이디어 뭐 이런 것만 보고 누군가 내 사업을 이해해주고 있고, 내 사업성을 인정해준다라는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요. 그때가 가장 좀 이렇게 뜻깊은 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 이제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저희가 좋은 성적을 냈다 보니까 알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국내의 뭐 대표적인 브랜드사 중에 한 것도 저희랑 같이 뭔가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 회사뿐만 아니라 해외의 코스메틱 브랜드 같은 데서도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케이스타 뭐 트업이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